안녕하십니까. 권영걸입니다. 에, 저의 기조강연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의 산실 디자인 클러스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강연의 구조는 이렇게 에, 다섯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과연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네 번째는 디자인 클러스터. 그것을,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를 가진 디자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이끄는 힘의 자기장 도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인류가 발명해낸 최대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이 도시는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도시는 이 비교적 고정적인 그 도시가 처한 자연환경이 있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고대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어, 그 논의의 출발점을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을 영국 맨체스트라는 도시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어, 동력원, 나무를 뗄감으로 하는 그러한 동력원을 사용하다 을 보니까 숲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황폐화될 수가 없다고 라 생각해서 땅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채굴하게 되죠.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 거기에서 실린더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실린더의 개발이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고 증기기관의 발명이 운하를 뚫고 철도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고 그것은 다시 물적이동, 물류혁신으로 이어집니다.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계와 이 증기력이 결합하면서 생산량이 폭증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일어났는데 이 도시는 옛 것입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도시는 전통사회에 적합한 도시이지 산업혁명이 이루어낸 새로운 도시 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도시, 런던, 맨체스터 이런 도시들은 역사의 켜가 깊은 도시입니다. 역사의 켜가 깊다는 것은 문명적인 자산이 풍부하다는 뜻하고 변화의 적응력은 낮다라는 뜻하고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켜가 깊은 것이 분리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풍경은 근대가 가져오는 복잡성을 이 도시가 수용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 도시들은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도시의 팽창, 도시의 팽창에 대한 예측이 없었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혁명의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욕망, 혼돈, 갈등 이런 것을 겪고 있을 때 대서양 저편에는 새로운 도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전신은 뉴 암스텔담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맨하탄의 남부쪽을 이 인디언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사서 뉴 암스텔담이라고 했죠. 영국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뉴욕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우 상업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업정신이 오늘의 뉴욕의 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업주의가 상업성이 뉴욕보다 먼저 번성했던 보스톤이라는 도시를 제끼고 미국에서 가장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시대의 상징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산업도시의 핵심 가치인 팽창성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은 한편으로는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트 리버하고 허드슨 리버하고 이두 개의 강이 죄고 있는 이 맨하탄. Manhattan. 이 맨하탄은 양쪽의 강이 그것도 강폭이 넓은 큰 강이 죄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전개가 매우 불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직적인 팽창, 적층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마철루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희상천외한 도시를 만든 것이 됩니다. 뉴욕은 시대의 욕망과 자본주의의 속성에 맞는 그리드형 도시를 창안해낸 것입니다. 창안해 냈다고 하지만 그리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고대 도시, 중세 도시의 그리트는 있었습니다. 고대 이 중국의 주례고공기만 보더라도 이그리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의 범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이 만들어낸 그리트와 이제까지 있어 왔던 도시들의 그리트는좀 다릅니다. 고대 중세의 그리트 도시는 미리 용도를 지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 그리트 도시를 만들었지만 뉴욕은 자본주의의 효용 논리에 맞춰 가지고 그리트형을 창안해 낸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뉴욕인데요. 이것은 토지 거래를 편하게 해줬고 이 아메바와 같이 사전에 이 기능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블락블락마다 새로운 기능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시대가 저물어갈 때 미국은 계속 세계의 영향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시대를 관찰하고 오고 있는 정보 시대의 함의를 알아내고 그것에 적합한 도시를 미국 서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만듭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이 지역이 본래는 과수원과 밭으로 되어 있던 넓은 어, 공간이었었는데, 또이 스탠포드를 이 창설한 르랜드 스탠포드는 아주 상업주의적인 정신이 철두철미한 분이었었는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스탠포드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밸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는 반도체 연구소, 무선기술을 이끄는 혁신기업들, 대형 벤처 캐피탈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두에 최고급 인적 자원들이 거기에서 살기 좋고 연구하기 좋고 비즈니스하기 좋은 공간을 도시계획 시초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과밀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22층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마철로는 없습니다. 이 과밀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맹점이죠. 이 사, 과, 산업사회를 어떻게 이, 이 맹점을 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를 고민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집가가 어, 턱없이 폭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미리 마련하고 개발한 도시였습니다. 크게 보면은 산업혁명에서부터 실리콘밸리까지는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이 물질과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자본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오면서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창의, 지식, 그리고 지역의 특수 가치, 인적 네트워크, 이런 문화 자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는 이 수출 수입이 이 왕성이 일어나는 곳이고 수출 수입에 의해서 유지되는 도시입니다. 창조도시는 그것에 비해서 혁신성, 자기 자신을 아메바와 같이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산업도시에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고 창조도시는 컨텐츠를 만드는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리차드 플로리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조도시에는 이 창조도시를 움직여 나가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계급의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유성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장소성과 결합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산업도시는 탈맥락적인 도시이고 역사적, 공간적, 시간적 맥락을 상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역 특수가치를 존중하는 창조도시가 20세기에서 21세기 문지방을 넘어오면서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들은 창조 산업이라는 걸 놓고 이것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를 경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창조 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이 생각을 세우고 마가렛 대처 총리에서부터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이 지도자가 바뀌면서도 흔들림 없이 창조 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우 국가 중심의 어떤 저이 창조 산업 이 지원 정책을 보였고요. 국가가 디자인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어 나선 대표적인 것이 영국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창의를 이 창의 자산을 어 국가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디자인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일본이고요. 일본과 영국은 국가 주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왔고요. 이 프랑스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중심의 진흥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나 일본하고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정부 개입이 적극적으로 자제되었습니다. 지원은 하되 적극적으로 앞장서거나 나서지 않고 지원하고 기업들 간에 자생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문화자본으로 성공한 나라는 이탈리아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자본으로 성공한 도시가 밀라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창의 산업을 선점하겠다고 경쟁을 했지만 승자는 이탈리아, 승리한 도시는 밀라노. 사실 뉴욕과 런던과 파리와 이런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뉴욕, 런던에 비하면 10분의 1밖 인구로 보면 140만 도시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밀라노가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점하는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성공 요인은 중세 길드 전통이 아직 남아있고 수공업적인 전통, 간의공업적인 전통,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를 이어가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통. 뭐 이러한 것에서부터 밀라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같이 밀라노가 점하고 있는 그 위치, 접근성 이런 것이 합세해가지고 어, 밀라노가 세계의 디자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의 특징은 산업 클러스터라는 것하고 디자인 클러스터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합되어 거기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라는 국가경제의 성공 여부는 특화된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거는 이제 상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셜 알프레드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 말을 130년 전에 했다는 것이죠. 130년 전에. 선지자예요. 우리가 오늘날 클러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이 마이클 포터, 하바드 마이, 마이클 포터, 교수 때문인데 이 마이클 포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 기업, 개별 산업 가지고는 안 되고 그들 간의 네트워킹, 그들 간의 다이내미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클러스터다 이거죠.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개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 클러스터에는 디자인 기반 산업들이 있고 디자인 관련 대학이 들어오고 디자인 연구소가 있고 디자인 전문회사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벤처 산업이 그 속에 연합되고 중소중견기업이 그리고 또 국가기관 중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처가 연락사무소를 거기에 두고 또이 디자인과 관련된 온갖 이 리걸한 문제들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가 거기에 에, 자리하고 페어와 컨벤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 모여 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쟁적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라노가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조그마한 도시가 이 밀라노는 깊고 다양한 역사적인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지역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디자인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인 정신이 있고 그들은 간해공업처럼 대를 이어오면서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특한 신미안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세련된 분별력이 있고 그들의 손은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이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밀라노가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학, 정부정책, 기업비즈니스, 페어컨벤션, 스튜디오, 디자인, 협회단체, 매스미디어 등이 전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이 밀라노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어, 프랑스에서 그냥 곧바로 올수 있는 곳입니다. 육로로 올수 있고 독일만 하더라도 한 시간 이내에 올수 있는 도시가 주변에 즐비합니다 짧은 공로를 통해서 어, 어, 도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를 이루고 있는 토리노 어, 그리고 제노바가 바로 어,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이 삼각지대가 이탈리아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삼각 경제 지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밀라노를 에워싸고 있는 도시들이 각종의 전시 이벤트 중심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볼로냐는 출판 북페어 같은 것이 있는 이 출판의 전시가 대형 전시가 있고 제노바는 선박 해양 전시가 있고.